막 걸리지? 오늘은 좀 특별한 걸 가져왔어요. 그냥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법적으로 어? 뭔가를 할수 있다? 새롭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불법인데 제가 최근에 와디즈에 새로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한두개 정도 펀딩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제 이목을 제대로 끈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건데 이름부터가 체어 칠위드미어 위드가 이제 대마라는 뜻인데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대마로 막걸리를 만들었다? 심지어 대마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거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샀어요. 대만. <웃음> 근데 이게 조금 비싸긴 해요. 한 병에 거의 2만 원. 와, 이거 1 2노 사야 어떻게 만들었지? 푸드페어링 해가지고 뭐 매운탕이나 해물찜 같이 매콤한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제 애초에 이걸 왜 가져왔냐면, 우리가 컨벡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언들 중에 하나가 식단을 조금씩 바꿔보라 이거잖아요. 바꾸라고요 <웃음> 그래서 오늘은, 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대마를 먹는 방법 <웃음> 그래서 어쨌든 준비를 했어요 술이니까 안주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주는 푸드페어링 해줬을 때좀 매콤한 음식이 했으니까 마늘맛 닭가슴살, 고추맛 닭가슴살 <웃음> 뭐 사실 지금 오후 3시 반이에요 <웃음> 낮술 학교 다닐 때도 안 해본 것 같은데 낮술 이렇게 해보네 그럼 <웃음> 가봅시다 막걸리 보통 흔들어 먹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안 흔들고 위에만 살짝 마셔보고, 우와, 이거 그냥... 그냥 술 있는 편데, 오늘의 질문... 대마로 만든 술을 마시면 좀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 합법입니다. 이거 합법이에요. 뭔가 좀 고급스럽잖아요. Cheers! 어? 뭐지? 그냥 막걸리랑 좀 향이 다른데요? 뭐지 이거? 왜왜 왜 다르지? 이, 이게 대만가? 아, 나 마트에 가는 거 아니야? <웃음> 점도가 좀 낮은 것 같고 또 맛이 왜, 왜 이렇게 좀 달달한 맛이 나지? 우와 속이 벌써 뜨거워 난 안주 고추맛 닭음좀 힘들어서 또 마, 먹어봅시다 보세요 이게 지금 확실하게 색이 다르죠? 밑에랑 위에랑 지금 깔려있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방금은 위에 걸 먹었고 맛이 비슷해지고 있어요 오 어, 이게 진짜 대만가? 사실 저는 술을 그렇게 즐겨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술 맛이 다 거기서 거기 거의 같긴 하거든요? 근데 대만 다르겠지 이게, 이게 진짜 대만 막걸리 오오 와와 뭐야 밑에 있던 게 뭐야 와 이거 대마야? 오왜 어, 이래 향이 확 달라졌어요 왜 이렇게 세제지 진해졌지? 사실 막걸리 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 빨리 좀.. 찢기 올라왔으면 좋겠다 빨리 찢기 올라와서 그냥 우리가 술 마셨을 때 취한 거랑 좀 다른 느낌이 있는지 한번 마셔봅시다 혼자 만 이상한 콕콕 보여가지고 오오오오 이런 것오 달달해 사실 개인적으로 막걸리 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 뭐지? 요하게 달달하네 한번 기다려봅시다 뭔가 색다른 게 올라오나 와, 진짜 헛컷볼면어떡해나아 뭐 이게 술좀 들어가고 막 조금씩 춥게 올라오니까 뭔가 음. 음악이 빠지면 안될것 같은데?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기다리며 이래서 혼술하는 건가? 은근 재밌네. 음악 틀어놓고 혼자. 가는 줄 모르는 이밤. 너 목록을 뒤져보지. 사랑도 에이 에 미련도 에이 에이 낚아가라고두근거림은 감출 수 없어. 예. w h i s k y 음악 slow jam. 아 이거 콘서트 재밌네. 이만세 콘서트라는 건가? 와 지금 사실 지금 거의 한반병 마셨는데 결론은 대만 없어요. 환각 없어. 그냥 기분 좋아지게 합니다 <웃음> 뭐야? 뭐, 나 무슨 말을 했지? 이게 환각인가?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Cheers